오, 백시장내구 주, 예, 수, 를 더욱 사, 랑 엎드려 피는 말들 소, 소, 서 예수도 알기, 알기 원함은, 원함은 그것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맘에 교훈 되도다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자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보게 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하미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가 깨지 네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유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양상담게하옵소서 예수를 담긴 내가 원하네 날고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치소서 500이자 대산을 넘어 언급을 가도 이가온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달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렴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명량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5 0 0 주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 없소서주 함께 계시면 은시험이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주 옵소서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즐겁고, 슬플 때늘계시옵어서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축복하소서 그 귀한 겁약을 그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늘 계시 없어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은혜 구원 내게,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원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신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서서 내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서니. 불안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네가 염려하며 괴게하것 믿고 기도하며 죽게 네. 바뀌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신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다스주게 던지고 그님 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이래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심서 일하리 나의 생명 대신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감림하겠네 나의 눈뿔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대신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455장. 495장. 495장. 내 영혼이 은청입어 중한 죄짐 덮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천양하세 내 모든 죄사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알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겨진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신고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93장 493장 나 이제, 이제 주님의,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안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갑옷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옆에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할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베 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칭원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게 고함 없는 고로 보그렇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계론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낚시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까 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 한, 하자면요 no. 제가 20대 때 okay.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어참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에게는 바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자 그런 좌우명을 내 나름대로 정하고 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놀려대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웃어주고 음, 그리고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내가 바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서 계속 웃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세월이 참 많이 흘렸는데 어느 날그 천주교 주교님이 돌아가셨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분이 김수환 축의 경문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좌우명이또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지 뭡니까 하 <웃음> 아, 내가 그렇게 훌륭한 어 <웃음> 분의 <분해? 웃음> 신앙의 자우명이 음, 차오명이, 나의 자우명이었어 <웃음> 하는 생각을 하고 음, 좀 약간의 감동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불연이 찬양에서도 그렇게 어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 세상 친구 면시하고 나를 조롱해도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게 오늘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께 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늘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또한 선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그러, 그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3절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교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의 숲에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아 조용히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거저주라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라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내 n 에 모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주 예수께 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게 20대 초였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처음 영접하고서 아, 내가 참 목말라 했었고 어, 참 진리에 대한 그런 어, 갈급함이 참 많았는데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 지독한 불교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은 학교 교과서에서나 들어볼 정도로 그냥 음 우리나라 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의 보호하사에서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희귀한 어, 고장에서 태어났고 그런 샤만이즘이 강한 어,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저희 오빠나 뭐 그런 형제들을 어 불교에 기도해서 나왔다고할 정도로 아주 고수분자이죠 그런 집에서 제가 막내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제가 어머니 따라서 절에도 자주 가고 그랬는데 그 절이 참 싫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하고 조용한 것 산세가 깨끗하고 맑은 것 그런 건참 좋아서 가기는 했지만 그절간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법당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들어가는 건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당에 그 부처의 모습이 참 싫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 법당 안에 그려진 그림들이 참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저희 어머님이 다니는 그어 절이 청룡사라는 절인데 그 절에 손님이 음 여자 비분이셨습니다. 근데 어그 비분이 스님이 저를 참 예뻐하셨는데 어왜 이렇게 자주 놀러오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 마음속에는 절도 아닌 뭔가 이 세상을 창조한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끊임없이 진칠에 대해서 목이 말라있었고 궁금했었고 알고 싶었고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또 아버지의 아버지는 또맨 처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 최초의 누군가가 있었을 텐데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 참 많이 궁금했었는데 음, 우리 뭐, 신화에는 단군 신화로 나오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단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어, 그렇게 많이 어, 목말라 했을 때 어떤 한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고 어, 가면서도 어, 여러가지 음, 그 마음에 어, 음, 많이 어, 가야, 가는 야가 것에 대한 그 이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천만이 나를 많이 강,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동시에 그 친구에게 끌려가고 있는 나, 나 자신이 가면서도 가기 싫다고 가기 싫다고 여러 분 반복해서 제가 또 길치라서 한번 가면 은거기를 혼자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전 많이 그러다가 그날 간 곳이 어 1981년도 어 부산에 있는 모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서 4월 8일, 4월 초파일이라고 그러죠. 절에서는 대대적으로 어 등을 달고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석하탄신일이니까요. 근데 저희 엄마도 그날 절에 가시고 이따가 점심 먹으러 와. 네 알겠어요. 그리고 갔는데 나 우리 엄마랑 약속해서 가야 돼. 그랬는데 내, 나는 친구에게 이미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서 보니까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서 청년들이랑 목사님이랑 다같이 어, 야외 예배를 나온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제가 처음으로 어, 마음에 평화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 틈속에 앉아있고 저는 참 수줍음이 많은 그때 소녀였는데 음,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좀 싫어하고 그러는 사람이라 좀 뒤에 앉아있는데 바람이 싹 불어오더니 제 얼굴을 싹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바람이 저에게 엄청난 평화를 가져오면서 마음의 평화를 줬고 그동안에 엄청 찾아서 헤매든그 진리가 여기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제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접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늘 나가서 기도하고 밤에 밤이 되면 다들 주무실 때 정자 조용히 빠져나가서 교회 동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이 말씀을 오늘 불렀니 찬양 483장 이 말씀을 제가 늘주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시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여러분도 지금 혼자 하나님을 믿으시거나 또 중에서 음, 하나님을 영접하고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거나 하면 어, 기도하면 인내하며하하님님서언젠젠는우우의의도를를으으시응응하하시또또정 i m 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he 시 i r s t t i 니 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 그런 의미에서 사절 더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밝은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노라. 니로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리의 친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뤄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뤄어라 주 우리의 증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그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래여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어라주리의 질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아멘. 네. 478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시네 주날개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천이뇨 주 날개 밑내신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믿을 거 그 사랑끈을 찬이뇨 주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밑 참된 기쁨이 있네 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믿 내시는 영원 영원히 거기 서살이 시편 3장 나여 나의 제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마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저는 저는 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자는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야요일어나서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땀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구원은 이와 께있어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세라. 아멘. 아멘.